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병원을 오픈한 지 11년 12년 정도 됐거든요 오픈했을 때는 엘러간의 보톡스 디스폴트가 어, 톡신의 지배종이었어요 그때도 사실 디스폴트가 톡신의 함량이 많아서 뭐 근육을 줄인다든지 라할 때는 더 좋다 이런 말들이 많긴 하긴 했지만 어, 엘러간의 보톡스가 세계적으로도 사실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이고 한국에서도 가장 인지도도 있는 제품이어서 저는 엘러간사의 보톡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년 흐른 뒤에 메리톡신이라든지 보툴렉스, 나보타 등등의 국내산 보톡스가 출시가 되면서 보톡스가 이렇게 보편화가 되면서 어, 기존에는 주로 우리가 얼굴에만 맞았다라고 하면은 점차 많은 영역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바디 부분에 사용하는 톡신은 사실 뭐 사각턱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한네 다섯 배 정도의 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량의 톡신을 사용하니까 보톡스에 대해서 약발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톡스에 대해서 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보톡스에 대한 내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가지 보톡스를 좀 섞어서 맞는 거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었이 보톡스에 있는 보툴리늄 톡신을 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백질이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니 여러가지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하면 아, 아마 내성의 확률을 좀 줄일 물론 제가 오랫동안 보톡스를 맞아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유닛을 외산과 국내산을 맞아 봤을 때 확실히 외산이 강하게 잡히고 좀더 효과가 오래가긴 했어요 근데 그게 막 정말 드라마틱하게 막두 달씩 뭐한 달씩 이렇게 오래간다 라기보다는 2주 3주 좀 오래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산 보톡스가 좋다라고 생각했고 기술력이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너무 국내산 보톡스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약발이 떨어진다고 라 해서 저도 이제 좀 보톡스를 좀 바꿔서 사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며 이번에 저도 제우민을 드렸거든요 제오민의 가장 큰 특징은 보툴리늄 톡신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을 제거를 해서 항체를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내성의 비율을 떨어뜨린다 라고 말을 하고 사실 멀츠 회사에서는 내성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과연 절대 생기지 않을지는 저는 아직까지 좀 경험이 부족하니까 잘 모르긴 하긴 하겠고 긴하 가끔 환자분들이 또 나는 제오민 보톡스를 맞아서 도 내성이 생겼다 그걸 제가 또 질의를 하면 멀츠 회사에서는 그분이 제오민뿐만 아니라 타사의 보톡스를 맞았기 때문에 그에 의한 상체로 내성이 생긴 거지 제우민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오긴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 나이 정도 되거나 뭐 30대 정도만 되셔도 사실 보톡스 여러 종류를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멀치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스터디를 한 결과는 처음부터 제우민을 한 사람은 끝까지 아직까지는 내성이 없었 라고 말을 하고 뭐 의사 선생님들의 리뷰를 봐도 제우민이 내성의 확률이 낮다 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내성이 생긴 분들은 아무리 엘러간 보톡스를 맞아도 약간 약효가 좀 떨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의 용량을 맞았냐에 따라한 1,2년 정도 있다가 다음에 톡신을 해보셔라 라고 공부를 해드리고 있긴 하긴 하거든요 이 제우민도 마찬가지로 국내산 보톡스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 라고 하면 좀 맞아볼 수 있는 보톡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이 톡신의 그 함량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일단 제오미니, 약간 엘러간의 보톡스라든지 디스폴트에 비해서는 톡신의 함량이 좀 약간 적기는 하긴 했거든요. 그거를 유추해 봤었을 때는 약간 근육을 약간 잡는 그런 액션은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보톡스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약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번에 제오민 보톡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난 정말 너무 보톡스가 필요하고 정말 나는 습관적으로 미간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사각턱이 너무 두드러져 있다 라고 하시면 은 처음부터 제오민을 맞아서 좀 내성의 확률을 줄이는 것도 한 괜찮은 초이스가될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다른 보톡스를 맞았지만 난 그래도 오랫동안 보톡스를 즐길 거야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제오민을 맞으시면 그래도 내성의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이런 톡신 소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뭐 제가 사실 제우민에 대한 이런 약간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뭐딱 똑부러지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보톡스를 사용해오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제우민 보톡스를 사용하게 된 것들 우리 환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